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컴퓨팅 사고와 코딩 원리. 자, 오늘은 교재의 챕터 8장 조건과 자, 문장 제어 어, 내용을 가지고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차입니다. 자,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자, 그리고 문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 문장 안에서 어,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것. 자, 문장 안에서 선택적으로 실행하는 것 그리고 반복과 선택의 중첩으로 사용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자, 플로우 차트 순서도 이야기했었고요 자,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세가지 구조가 있었다고 했었죠 순차 구조, 반복 구조, 그리고 선택 구조 자 스크립트의 흐름 음, 자이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스크립트 어, 우리 그 스크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조건, 문장 그리고 어떤 반복 음, 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명제가 무엇인지 조건 그리고 관계식 논리식의 개념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조건의 역할, 문장의 역할 자, 그리 문장의 반복적 실행과 선택적 실행을 이해하고 어 스크래치로 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반복적 그리고 선택적, 자, 이두 가지를 중첩해서 어 다양한 예제를 가지고 어 스크립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조건에 의해. 자, 먼저 자 우리는 명제가 무엇이고, 조건이 무엇이고, 관계식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명제란 앞에 있는 것처럼 참과 거짓, 참, 트루, 그리고 f a s 스 자, 이것들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자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수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자, 예를 들어서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맞습니까? 예, 추루. 참입니다. 자, 모든 새는날수 있습니다. 어, 그렇지 않죠? 날지 못하는 새도 있잖아요. 자, 3 플러스 6은 9. 예, 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명제라고 한다고요. 자, 조건은 주어진 미지수 값에 따라 어, 미지수의 값이 있어요. 자, 이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결정하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하죠. 자, x는 짝수입니다. 그러나 현재 x는 무, 무슨 값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x가 입력되는 값에 따라서 나머지 값이 0이면 참이고요. 나머지 값이 1이면 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미지수의 값, 미지수의 값 x에 따라서 값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한다고요. 자, 관계식입니다. 두 수나 산수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그래서 관계연산자로 연결한 식을 관계식이라고 합니다. 자, 3은 5보다 작다. 참. 10은 5보다, 5는 10보다 작다. 자, 10이 5보다 크죠? 자, 5는 10보다 작습니다. 자, 아, 이건 크다 표현이죠, 크다. <웃음> 자, 10은 5보다 큽니다. 그쵸? 어. 자, 이렇게 돼야죠. 어. 자, 10-4는 6입니다. 5-1은 6입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어, 참이라는 어,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명제 조건 관계식. 자, 이해하시고요. 자, 명제나 조건을 논리 연산자로 연결해서 복잡한 관계를 논리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논리 연산자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논리합, 논리곱 부정 자 논리합은 우리가 O, A라고 불렀었고요 자논리곱은 AND 부정은 자 나시라고 부르는데요 자 논리연산 진리표를 잠깐 보시면 자 P와 Q라고 하는 입력이 있고요 P와 Q를 논리합을 하게 되면 P와 Q를 논리곱을 하게 되면 AND 그리고 P를 부정하게 되면 나시죠 자, P와 Q가 참이다. 자, 참을 자, True라고 하겠습니다. True는 1이죠. 거짓은 0입니다. 자, 1. 참은 1, 거짓은 0. 거짓, 0, 참, 1. 거짓, 0, 거짓, 0. 그렇죠? 자, 이런 입력값이 있을 때 논리합은 두 개의 값을 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과 1을 더하면 음 그대로 5와게 자, 오와 논리 연산은 자, 참이 됩니다. 자, 두개 중에 하나만 자, 입력값이 1이면 결과가 참이 되는 게 오와 연산이었고 자, 두개다 0이면 자, 거짓이라는 결과값을 갖게 되죠. 자, 앤드 게이트는 앤드 게이트는 자, 두 개의 입력이 두 개의 입력이 모두 참일 때만 참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거짓이 나오는 것이 바로 앤드 연산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는얘기예요자 P의 부정이니까 자 P는 현재 참참이 나와있죠 그쵸? 1, 1이잖아 자 이것의 부정이니까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거짓과 거짓 자 거짓 0의 부정은 1 0의 부정은 1 그래서 여기는 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래서 명제나 조건을 논리 연산자로 연결을 해서 논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에 관련된 예입니다. 자,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돕니다. 어 여기는 참이에요. 트루. 자, 모든 새는 날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펄스라고 했죠. 그쵸? 자, 그런데 자이 논리 자, 연산자의 기호는 뭐였습니까? 논리 곱이었죠? 논리곱은 앤드였어요. 자, 앤드는 앞에 진입해서 뭐라고 했어요? 두 개의 조건이 참일 때만 결과값이 참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얘는 거짓이니까 결과값이 거짓으로 나온다고요. 자, 5는 3보다 큽니다. 자, 여기는 트루. 자, 10은 5보다 크죠. 여기는 f a s 스 자, 그런데 뭘로 묶여 있습니까? 논리 합으로 묶여져 있네요. 논리합은 두개 입력 중에 하나만이라도 1이 어, 들어오면 결과값은 참이라고 했습니다. 자 10-4는 6이네요. 5 플러스 1도 6입니다. 같아요. 참이죠. 참의 부정이니까 거짓이 나오겠지. 그쵸?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5는 3보다 큽니다. 여기는 2로 10은 5보다 아, 여기는 false네요. 자, 이것의 논리합. 논리합은, 논리합은 여기는 뭐가 나와요? 이 앞에는, 자, 두개 중에 하나가 true니까 true 값이 나오겠네. 그쵸? 자, 여기는 1 0 3는 6, 5-1은 6, 같습니다. 여기는 true에요. true에 반대니까 false가 나오겠네. 자, 그것에 뭘로 묶여 있어요? 논리곱으로 묶여 있죠? 논리곱은 두 개의 조건이 모두 1일 때만 모두 참일 때만 결과값이 참 그런데 이게 false가 있으니까 결과값은 거짓이 나오겠네요 자 이해 되셨나요 자 여기는 자 x 값이 나왔습니다 미지의 수네요 미지의 수 그래서 현재 x 값이 무슨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참 또는 거짓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겠죠 자 밑에 x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y값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현재 나올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 자 그래서 논리식 간단한 예제를 봤습니다. 자프로그램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기능을 기술하는 모든 문장에는 반복되는 기능이나 선택에 필요한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모델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순차 구조가 있고요 반복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선택 구조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반복과 선택이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일씩 증가하는 1부터 100까지 더해라 자 이것을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1부터 100까지 100번을 더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1씩 증가하는 것을 1에서부터 100이 되기 전까지 1 0일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루프를 돌리면 1씩 증가하는 1씩 증가하는 연산을 반복으로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간단해지거든 자 그럼 반복이라든지 아, 선택이 자 프로그램에 아, 포함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웃음> 자 이런 예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입장객의 나이가 12세 이하이면 자 이하이면 자 얘가 뭐예요 얘가 조건입니다 자그 입장객의 나이가 어, 입장객의 나이가 12세 이하 그러니까 12살 이하보다 어, 작다라면 요금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거지 그쵸? 그래서 우리 놀이공원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나이가 뭐 10살, 20살, 30살 뭐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12살 이하이면 얘가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뭐 해주겠다?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 프로그래밍 할수 있다는 라 얘기고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구조, 조건구조를 쓰겠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입장객의 나이가 12세라고 했기 때문에 자, 반드시 뭐 12세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 언더, 그 위로도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입장객의 나이를 우리는 변수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객의 나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관계식이나 논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캐릭터의 생명 개수가 자 캐릭터의 생명 개수가 남아 있다면 즉 0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진행하는 기능을 구현하십시오 자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 보통 한세번 죽어야지만 아 모든 게임이 다 끝나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콘솔 게임 같은 것들 그래서 생명의 개수가 뭐 생명이 세 개였다가 두 개로 줄어들기도 하고 하나로 줄어들기도 하고 0이 되면 그콘솔 게임은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다면 즉 0이 아니라면 그쵸? 어. 자, 캐릭터의 생명 개수가 0이 아니면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0이면 음, 게임을 종료해라. 어. 자 그래서 생명 개수가 몇 개인지 그런 변수가 필요하겠죠. 변수를 만들어서 관계식이나 논리식으로 표현할 수있다란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입장료 할인 조건에 관련된 예제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입장객의 나이가 12세 이하 입장객의 나이가 12세 이하 그쵸? 자 이하거나 라고 묶여있고요. 60세 이상이면 60세 이상이면 요금을 할인해주겠다. 그쵸? 자 뭐뭐 이하거나 뭐뭐거나 뭐 그러나 자 문장이 이런 걸로 묶이면 자 우리는 아, 하나 더 있네요 또는 자 이것은 다 오와연산입니다 오와연산은 뭐였어요? 두 개의 입력 중에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만 참이면 결과값이 참인 것이 오와연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그리고 뭐뭐 이면서 자 문장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자 얘는 앤드 연산이에요. 즉 A 조건과 B 조건 다 만족을 해야지만 트루 true, 트루일 때만 자 결과값이 트루가 된다는 얘기죠. <웃음> 자 그래서 위에 문장에 자 조건을 찾아봅니다. 자 입장 가게 나이가 12세 이하, 60세 이상이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지. 자 그것을 논리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입장객의 나이가 12세 이하 60세 이상. 자 얘는 뭐였습니까? 논리합이었죠. 오와 연산이죠. 그렇죠? 자 이것을 자, 관계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관계식 관계식 그리고 여기는 논리식. 그렇죠? 자또 다른 예제입니다. 나이가 10세 이상이고 자이거로 묶였어요. 이거 여기는 뭐라고요? 엔드라고요. 자 키가 120 이상이거나 여긴 뭐라고? 5와 연산. 부모가 동반해야 놀이기구 탑승을 허용하겠다. 자 이런 조건이 있네요. 자 조건을 쭉 찾아보면 나이가 10세 이상 그리고 키가 110cm 이상 자 얘는 뭘로 묶여있어요? 엔드로 묶여있죠? 자 논리곱입니다. 그렇죠 자, 부모 동반이 참, 부모 동반을 하고 있느냐. 자, 근데 이거는 뭐뭐 이거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는 논리합이에요. 즉, 자, 이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다 만족하면 여기는 true가 나오겠죠. 이 true와, 자, 부모 동반이 참이냐. 자, 이 논리 연산을 가지고 논리합을 썼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결과 값이 나와서 탑승을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생각할 거, 자, 나이가 10세 이상이다. 그러면 은 어, 입장객마다 어, 나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나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키라는 변수도 만들어야 되고요. 자, 부모가 동반하느냐, 부모 동반 여부에 관련돼서 어, 변수 만들어야 되겠죠. 자, 프로그램 조건은 어떤 문장을 반복 실행할 것인지 또는 어떤 문장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문장을 제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할 거냐 반복을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스크립트나 아니면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현할 수 있다고요 자, 우리는 지금 스크립트를 만들고 있지만 자, 우리가 좀더 원활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컴퓨, 컴퓨팅 사고 관점에서 자,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야기했었죠 알고리즘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알고리즘을 표현만, 표현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에, 네, 플로우 차트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뭐 시작 음, 이런 거 조건 자, 이렇게 내려오는 거순서고 순서대로, 순서대로 고 있었잖아요. 음. 자, 그러니까 나이가 10세 이상, 110cm 이상 부모 동반 여부. 자 이런 것들을 실제 문장으로 읽어서 어, 문제 해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이런 플로우 차트로 먼저 그린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더 원활하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크래치에서 어, 조건에 관련된 블록들 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는 조건 블록을 사용해서 관계식과 논리식을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연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고요 그쵸? 연산은 자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자료 입력 창에는 타원형과 마름모형으로 아,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연산 기호에 아, 관계식 연산 기호에 자, 여기 지금 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값을 입력한다고요 자 여기는 마름모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다가 사용자가 입력한다고요. 그래서 이 타원은 정수, 실수, 문자, 문자로 입력할 수 있고 마름모에는 자 불린형 자료만 입력할 수 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조건블록을 좀더 보시면 자 얘는 크다잖아요. 크다. 자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 보다 값이 크면 값이 크면 참 작으면 거짓을 출력하는 조건블럭 자 앞에 자료가 뒤에 자료보다 작으면 참 크면 거짓이라는 거죠 자앞에게 먼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자료와 뒤에 자료가 같으면 참 다르면 거짓 자마은모가 나왔네요 마은모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아, 불린형 자료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엔드죠 엔드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이 서로 어, 엔드로 묶여있다라는 거잖아 응? 그쵸? 엔드 조건 진리표 생각나시나요? 두 개의 입력 중에 두 개의 조건 중에 예. 서로 아, 두 개의 조건 중에 두개다 만족을 해야지만 결과값이 참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즉두 조건이 모두 참일 때만 참자 또는 얘는 뭐라고요? 자 오와 오아 연산이라고요 오와는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참이면 그 결과값은 참이고 음,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란 얘기입니다 자 뭐뭇이 아니다 얘는 무엇입니까? 부정이죠? 네, 부정은 not 연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조립된 조건이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조건 값이 참이면 자 이곳에 부정이니까 거짓이 나오는거고요 거짓이면 참이라는 결과값을 출력하는 조건블록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조건을 아, 활용해보겠습니다 자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조건블록은 자 입력창에 수가 입력이 되면 수가 입력이 되면 두 수의 크기에 따라서 진리값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기준이 있습니다 자, 수와 수가 입력이 되면 우리는 쉽게 구분이 돼요. 아, 100이 200보다 자, 100이 200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참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한글이 들어왔어요. 숫자와 한글을 어떻게 비교하나요? 자, 기준이 있습니다. 한글이나 영어 단어 같은 문자열은 사전에서 나중에 나오는 단어를 큰 값으로 해석한다고요. 자, 수, 영어, 단어, 한글 순으로 크기가 증가가 됩니다. 즉, 한글이 가장 크기가 크다라는 얘기고요. 한글도 사전 뒤에 나온 것이 큰 값으로 해석한다는 라 거죠. 자, 영어의 대소문자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 숫자 9999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문자 F이 나왔습니다. 자, 영어보다, 영어, 수보다 영어 단어가 더 크다. 영어 단어보다 한글이 더 크다. 그래서 아, 수가 아, 애플이 더큰 거죠. 자 숫자보다 한글이 더 큽니다. 참. 자 쥐브라. 자 영어 단어 나왔습니다. 한글 있습니다. 어떤 게더 커요? 한글이 더 크다고요. 참이 나온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조건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블록 안에 다른 조건 블록을 다양하게 조립해서 조건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어, 조건 블록이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그쵸? 우리 실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어디 있나요? 자, 이겁니다. 자, 우리 제어 어, 카테고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어, 어, 조건 어, 아니, 아니죠? 자 여기는 이제 무한 반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어 기능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 자 우리는 지금 자료 입력 창이니까 연산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관계식이 있고요, 논리식이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자,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숫자, 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 게 있고, 여기는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블록이 마름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불린 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보셨던 자뭐 봤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자 이거 본 겁니다 어, 조건블록 안에 다른 조건블록을 조립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식을 만들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이 앞에 거 입장객의 나이가 12살보다 작다 자 하나의 조건 그리고 입장객의 나이가 12살과 같다 그리고 이것이 또는으로 묶여있잖아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또는 불러왔습니다 어, 자 입장객의 나이 어,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변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변수 카테고리 들어가서 변수 만들기 자 입력합니다 입장객의 나이 자 변수 이름을 지정했고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은 뭐라고 했죠 어, 글로벌 변수라고 이야기했죠 전역변수 자 오른쪽에 있는 걸 선택하면 뭐라고요? 로컬 변수 아 지역 변수였잖아요 자 확인 누릅니다 자 그래서 어, 입장객의 나이가 어, 이렇게 들어가면 안되겠네요 자 또는 하나더 불러오겠습니다 자 또는 자 또는 어, 이렇게 할게요 자 다시 자 입장객의 나이가 아 블록이 들어가는구나 그쵸? 자 미안합니다 요렇게 들어가네요 자 입장객의 나이가 12살보다 작다 자이 관계식 기호는 작답니다 작다 그쵸?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다예요 자 이것을 자이 마름모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지금 조건 어, 지금 블록이 조립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세 이하라고 했잖아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앞에 있는 조건은 뭐예요? 12보다 작다예요 작거나 같다와 작다는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하나 더 입력해줍니다 자 입장객의 나이가 12살보다 같다 그렇죠? 자 이것을 이 안에다가 조립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또는 이니까 두 가지 조건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 입장객의 나이가 12살보다 작고 입장객의 나이가 12살보다 같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12세 이하라는 말이 되겠죠 자 됐나요 자 그리고 자, 60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거네요 60세 이상이니까 입장객의 나이가 60세 보다 크다 자 이것을 자 여기다 집어넣고요 자또 하나 자여기다 집어넣어서 자 입장객의 나이가 60과 같다 자 그럼 60 이상이란 뜻이잖아 자 그럼 이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야 된다고요자 연산에 다시 또는 불러서 자이 앞에 있는 것을 자 앞에 블록에다 집어넣고요 자 60세 이상이라는 값을 뒤에 블록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연산 블록을 이용해서 크다 관계식 조건블록과 아, 그리고 논리식의 블록을 활용해서 자 여러개 값을 좀 조합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거라고요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나이가 10살보다 크다. 나이가 10살 10살이다. 다시 말하면 10세 이상이란 뜻이고요. 자, 키가 110보다 크다. 키가 110이다. 110 이상이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부모를 동반하고 있느냐? 맞나요? 자, 그것을 여러 개의 조건으로 조립해서 만든 자, 그러한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